기말시험을 음,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준비해주세요 우선 실험보고서는 12월 19일 여러분 아마 시험 마지막 날일거예요 연구실로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 단백질 정량 분석 분석 원리를 식품공전과 다음 자료를 참가하여 설명하세요. 단백질 단백질 정량을 우리가 한, 하자. 그다음 환원당 탄수화물의 환원당 정량을 할수 있도록 하자. 지방 정량을 할수 있도록 하자. 다음에 식염 정량을 할수 있도록 하자. 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말 시험에서는 자,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하세요. 단백질 정량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시료에 단백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의 아민기, 그러니까 질소 양을, 질소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 은 황산으로 분해해서 암모늄 설페이트 황산 암모늄으로 만듭니다 아미노산의 질소를 황산 암모늄 암모늄 이온 형태로 만들어서 자, 이 암모늄 설페이트를 어디 NaOH 강알카리성 하에서 증류를 할수 있어요. 증류해서 뽑아내면은 암모니아수로 나와서 결국에는 흡수가 되고 나면은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암모니아수가 됩니다. 자, 이 암모니아수를 결국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양을 환산을 해서, 암모니아 양을 환산해서, 그러니까 질소량을 구합니다. 질소량을 구하고, 질소 개수를 곱해주면, 단백질 함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자, 원리, 조금 이따가 식품 공전을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식염정량 모화법을 쓸 때, 모아법은이 크롬산 카륨을 지시약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질산은을 가지고 식염 소디움 크로라이드의 크로라이드 염화이온 양을 염화은 침전으로 만들고 이제 과량으로 들어가는 질산은의 질산 용액이 크롬산 칼륨과 반응하면 이와 같이 크롬산 은의 적갈색적갈색이랄까 피비색깔이에요 피비색깔 보였죠 실험해서 보셨잖아 크롬산 은의 피비색깔이 나타날 때 실험을 멈추어라 그리고 나서 은표준용액의 소비양으로서 식염량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식염정량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모아법으로 식염량을 구했고, 그 다음에 염도계를 이용해서도 식염량을 구했을 거예요. 비교 설명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설명하세요. 그 다음, NVF는 N'V'F'에서 F란 팩타 얘긴데 팩타가 뭡니까? 팩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 기타 본인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음 식품공전에 식품공전에 힌트 자, 위쪽에 자, 식염, 환원당, 지방, 조지방 정량 방법, 에테르 추출법 그 다음 단백질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하는 방법 이 각각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꼭 읽어보시되 첫째 중요한 것은 분석원리가 뭐냐 분석원리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 분석원리를 한번 보고 읽어봤을 때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분석원리 볼게요. 자, 식염, 가회화법. 다시 말해서, 시료를, 시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타서 제거될 수 있는 유기물질은 회분 분석 방법으로 회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남아 있는 식염을 증유수로 녹여내어서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 그다음 나 직접법. 직접법은 간장 시료 같이 그냥 물로 여기서 물그르는건 증유수입니다. 물로 희석하여 500ml로 한 다음 그 10ml를 취하여 앞에 가의 회화법에 따라 적정하라. 그러니까 직접 시료를 희석했어도 식염을 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거의 간장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회화법에는 어떻게 실험하냐 식염약 1g을 함유하는 양의 검체를 취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욕액상에 증발을 고하고그 다음 회화시켜 그러니까 회화로 해서 회화시켜 이를 증유수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나서 시료용액 500ml 만든다고 여과하고 여액 10ml를 시료용액으로 취해서 크롬산카륨 시액 두세 방울을 가하고 0.02 노말 질산은 표준 용액으로 적정해라.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A가 검체 채취량 무게로 그램으로 혹은 부피로 밀리리터로 취하고 B가 0.02 노말 질산은 표준 용액 소비 밀리리터 B 나누기 A 곱하기 팩타 곱하기 5.85 하면 은 식염 무게의 퍼센트든 혹은 무게 대해 부피 퍼센트든 식염량이 구해진다. 자, 계산식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왜이 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식을 만들 수 있는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도록 하세요. 자 분석 원리 볼게요. 자 전처리한 검체 용액을 비커에 넣고 크롬산 카리 시액 몇 방울을 가한 다음 뷰렛 등으로 질산은 표준 용액을 적화하면 염화 이온은 전부 AgCl의 백색 침전으로 되고 또. 크롬산 칼륨과 은이 반응해서 크롬산은 적갈색 침전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완전히 적갈색으로 변한데 변 변하는 데 소비되는 칠산 은의 양을 양을 양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그냥 분석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실험과정이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식경 되었고 그 다음 단백질 한번 봅시다 질소화 물 총질소 및 조단백질 자, 조단백질 분석원리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을 총매 존재 하에서 황산으로 가열 분해하면 질소는 황산 암모늄으로 변한다. 이걸 분해 시료를 분해한다. 분해. 그다음 황산 암모늄에 NaOH를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하고 하고 이때 유리되어 나온 암모니아를 무슨 정류? 수정기 정류로 수정기 정류방법으로 희황산으로 포집한다 그러니까 묽은 황산 용액으로 암모니아가 발생되어 나오는 암모니아를 포집한다 이걸 정류라고 그래요 자, 정류하고 이 포집액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하여, 이게 왜 수산화 나트륨에 적정하냐. 앞쪽에 암모늄,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를 포집하는데 황산, 물건 황산 표준 용액을 과량을 가해둡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황산 표준 용액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산염기 적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질소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질소 양을 구하고 여기에 질소 개수를 곱하면은 조단백질 양으로 환산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료 분해 증류 그다음 즉 적정 자, 그리고 계산했는 계산식 그리고 나오는데, 질소 개수가 뭐냐 얘기해요. 자, 조단백질 양은 실험에서 구한 질소 양의 질소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질소 개수를 어떻게 구했을까? 자, 질소 개수가 보면은 예로서 소맥분, 뭐, 중등질, 경질, 연질, 뭐, 자, 이런 거에 질소 개수는 5.83이고, 쌀에는 5.95고, 메밀은 6.31이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식육이나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및 위에 모든 식품을 제외하고는 질소계수 6.25다. 그럼 왜이 질소계수가 차이가 날까?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인지 우리가 질소 개수 값을 구해봤지요. 자, 그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도 구했습니다. 식염도 구했습니다. 지방도 이제 에터 이용해서 추출할 겁니다. 환원당 실험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료에 대해서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원리, 분석 원리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